당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복도에 물건 놓았다가 고소당하지 마요 택배가 보편화되면서 복도에 물건이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복도가 내 집이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택배뿐 아니라 물이나 신발 등등을 놓고 생활하시거나 심지어는 자전거 의자 운동기구 버리기 귀찮은 택배 빈 상자 별별 물건을 다 놓습니다 아예 쓰레기통을 밖에 놓고 하, 매너를 떠나서 범죄입니다 신고당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그 뒤로는 300만원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도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시 다이원이 대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포상금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고할 때마다 5만원 상품권 이 들어오는데 건물 용도별로 연간 최대 한도가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200만원 상가라도 끼게 되면 500만원까지 받습니다 다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잠깐 둔게 아니라 상습범이라는 증거 그리고 몇번 시정조치를 부탁드렸 는데도 안 되었다 라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소방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칩니다 상습적으로 쌓아두었군 요청 드렸는데도 며칠 동안 안 치웠군 5만원 낙찰 목표 대상이 한 명이라면 한 번만 심사 받으면 그 뒤로는 프리패스 겠죠 괜히 신고당해서 남좋은일 시키지 말고 제때 제때 치우자구요